이번에 미스터트로도 혹시 보셨나요?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경민입니다. 안갑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동화빈스 리뷰 295호입니다. 118페이지에 하이라이트를 즐겨보는 당신의 작가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더라고요. 어, 처음에 이 책을 제가 쭉 보다가요. 어, 이 글을 쓰신 이 교수님을 보고자 깜짝 놀랐었는데요.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는 이 경영 잡지에 어떻게 체육교육과 교수님의 글이 실렸을까 그 내용을 제가 유심히 그래서 흥미롭게 잘 읽었는데요. 이게 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경영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더라라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라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특히 스포츠 부분 많이 보실 텐데요. 컨텐츠 소비에 어떤 새로운 패턴으로 지금 부상한 거죠. 콘텐츠를 이렇게 작게 쪼개놓다 보니까 콘텐츠의 노출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어떤 새로운 산업은 당연히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장점만 있는 걸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 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스포츠 경기라는 것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어떤 그런 혜택, 그런 매력이 있는 건데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보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전체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 보면요. 감정이입까지 되면서 그 어떤 긴장과 이완 그 경기 상황에서도 막 위기 이런 게 닥치잖아요. 또 그게 위기가 해소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어, 내 나쁜 스트레스까지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근데 그걸 잘게 잘라놓은 콘텐츠를 보다 보면 그게 몰입이 안 되는 거죠. 내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되고 이 뇌는 이걸 또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를 해야 될 정보로 받아들이니까 노동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결과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감정, 뇌의 기능 중에 이제 특정한 한 분야만 자극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것보다. 두 번째는요. 하이라이트를 보다 보면 아주 멋진 플레이만 편집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 어, 과정을 무시하게 되고요. 음. 결국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 음. 만약에 어떤 프로야구 감독이 선수를 선발할 때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고 선발을 한다면 그게 올바른 판단이 될수 있을까 맞습니다. 실제로 화려한 플레이 멋진 플레이를 하지는 않더라도 팀에 기여가 되는 묵묵하고 성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어, 대형 뭐 마천루 같은 엄청난 막 100층짜리 빌딩을 설계를 하면, 그 설계 한 사람이 이제 막 빛이 나잖아요. 근데 하이라이트 음. 영상처럼 스타 플레이어 한두 명만 부각이 되면, 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뭐좀 모티베이션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분모 무시의 오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분모는 엄청나게 많은 분자에만 맞습니다. 초점이 가는 거죠. 조직 운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원들도 예를 들면 스타플레이어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항상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이게 자신 성과를 낼수 있었던 거는 그렇죠. 그 뒤에서 예를 들면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여건을 만들어준 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기서 거. 우리가 좀 시야를 좀더 확장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도 뭔가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속도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들 멀티태스킹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또 엄청난 파도로 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멀티태스킹이라게 과연 가능한 거냐? 실제로 많은 연구, 실험 결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 려 결과는 그만큼 나오질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일하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업무 시간 중에 내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과연 몇 시간이나 되나? 대부분 소셜미디어, 이메일을 확인하신다거나 뭐 전화를 받으신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주의가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회사 이런 데를 보면 어떤 뭐 집중 근무 시간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쉴 때는 확실히 쉬어야 돼. 일과 휴식을 확실히 나눠줌으로써 업무에 또 다른 여백을 줌으로써 몰입도를 높이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요즘 나오는 것 같아요.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든 언제든 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음. 연결이 가능하고 뭐 메일도 보낼 수 있고 톡을 보낼 수도 있고 막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생산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라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어 뭔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카톡이 와 가지고 딱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전환하는데 한 15분 20분 걸리대요 그러니까 이 속도와 효율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매사를 다 촘촘히 다 가득 채우려고만 지금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이 여백이라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스터 트롯 혹시 보셨나요 어. <웃음> 어, 탑 세븐에 올랐던 네. 친구 중에 14살짜리 정동원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아. 그 친구가 결승 무대에서 부른 노래 제목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여백이었거든요 그중에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어,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여백이란 것들이 우리 삶 뿐만 아니라 우리 일에까지 참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한번 곱씹어 게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고요. 어, 하이라이트 문화, 능사만이 아니라 어떤 여백을 통해서 내 일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생각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